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이 됐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세계일주를 떠납니다 한국을 출발해 동남아시아에서 두 달, 중동에서 두 달, 유럽 두 달, 아프리카 두 달, 남미와 북미 각각 두달 이렇게 총 12개월 동안 한달 살기로 5대륙 12개 국가를 지나 지구를 한바퀴 돌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생생함을 1일 1영상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. 거창한 컨셉이나 계획은 없고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도 저와 함께해주세요.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내일 봐요.